안녕하세요 꿀돔. 오늘은 지엔빙 야무디 먹어야디 이건 지엔빙이 아니라 지엔빙이라는건데중국전병같은거예요 제일 기본전병이 4,500원이고 저는 토핑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9,000얼마에 먹었는데 가성비가 좋은가격은 아니에요 저기 지금 바른 빨간소스가 마장이라고 하는건데 진짜 저게 중독성이 그냥 눈깔 돌아가버려요 그위 에 대파부터 베이컨 소세지 치즈 상추까지 싹 올려주고 할라피뇨 듬뿍 올린 다음에 올려지는게 추임 이라고 과자 같은 건데 바삭바삭하니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돌도 말아갖고 반팅해주면 군침이 싹 돌아보네. 빨리 한입 먹어보면 음 중독성 오진다. 이 놈이 살짝 매콤하니 소스가 엄청 야무딘데 식감이 과자의 바삭함, 채소의 아삭함, 반죽의 쫄깃함까지 그냥 삼일치예요. 약간 중국판 서브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가격만 살짝 쌌어도 맨날 사 먹고 싶은 그 정도예요. 이런 지엔빙 야무득이 잘 먹었습니다.